열차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닫입니다 출입문 닫입니다 안녕하세요. 해니다 알겠습니다. 운행 <목소리도> 중 넘어질 수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hold your handle firmly while standing. Thank <laughs> you. 신인, 친인, 신인역입니다. 게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당시 신발역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2호선 음체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t 스 i s s t o the doors are on your left.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2.